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바로 화살표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5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화살표를 만들면 어떻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많은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천천히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로 배워볼 화살표는 바로 삼각형 화살표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정말 쉽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화살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는 지금 현재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삽입 도형 들어가셔서 삼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십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요 그것을 위쪽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색상 바꿔볼게요 도형서식, 선, 없음, 채우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똑같은 도형을 두 개만 더 복사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만 시키기만 해도 똑같이 복사가 돼요 자 이제 이것을 회전을 시켜 줘야 되는데요 회전을 시키기 전에 이것을 그룹화 시켜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또는 컨트롤 G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쉬프트 키 누른 채 회전시켜 주시면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이 도형을 활용하실 때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지만 색상의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색상 변화는 왼쪽에서 밝게 해서 점점 갈수록 어둡게 가는 형식인데요 현재 이 색상만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여기 색상 들어가면 다른 색이라고 있죠 이 다른 색을 들어가시면 여기 색상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색상을 더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더 여기는 방금 전거보다 더 밝아야 되겠죠? 더 밝게 이렇게 되면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색상 값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금과 같은 도형 느낌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색상을 점점 갈수록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만 만드셔도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내용의 흐름을 표현해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화살표 도형을 활용해서 하나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도형과 아이콘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크기를 작게 하실 때는요 그냥 작게 하면 모양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내가 만들어 뒀던 그 원래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꼭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쉬프트 키 이렇게 작게 해줘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 줄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왔죠?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왜 그러냐 이거 자체를 그대로 Ctrl Shift 키 누른 채 복사하고 복사하고 이거 방향 아래쪽으로 Shift 키 누른 채 바꿔주고 내려주고 또한번 위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화살표 방향만 Shift 키 누른 채 바꿔주시면 방금 전과 똑같은 느낌의 PPT를 만들어 볼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도형만을 가지고도 PPT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바로 갈매기형 화살표인데요 이 모양이 갈매기 느낌을 닮았다고 해서 파워포인트 내에도 갈매기형 수장 도형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과는 조금 별개로 프로세스형이라고 하죠 어떠한 프로세스가 1단계부터 뭐 4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기가 정말 좋은 도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갈매기형 화살표를 활용해서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갈매기형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블록 화살표 쪽에 보시면 여기에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도형은 상단에 있는 노란 점을 움직였을 때더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형태를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만 두껍게 해도 뭔가 내용을 넣기가 딱 좋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색상을 미리 바꿔두도록 할게요 선없음 색상을 바꿨죠 그리고 안쪽에 텍스트 상자를 따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봤습니다 내용을 입력했더니 어 이런 내용이구나 싶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1. 내용 입력에 관련한 내용까지 아래쪽에 쭉 표현해 을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으로 복사하기만 하면 되죠 Ctrl Shift 키 누른 채 복사 똑같이 복사 마지막 복사를 하면 딱 봐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흘러가는 듯한 내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만 바꿔주시고 색상만 바꿔주시면 짜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갈매기형 수장 도형만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와 같은 강의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전편집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는 도형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를 어떻게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먼저 화살표 도형을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블록 화살표 중에서 위쪽 화살표, 그냥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두 개만 그릴게요 Ctrl Shift 누른 채 복사해서 두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점 편집을 눌러줍니다 점 편집을 누르면 도형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꼭지점에 있는 검은색 점들을 이동시켜 주시기만 해도 도형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시키기만 하면 모양이 나무 모양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되죠 자,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직선이 직선은 직선인데 각도가 딱 90도에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프트 키를 눌러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아래쪽으로 넓은 화살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전편집을 누르면 또다시 왼쪽 오른쪽에 전편집 꼭지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쪽의 검정색 점을 없애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검정색 점에 마우스를 올려 두신 뒤에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점 삭제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점만 남게 돼요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이동만 시켜주시면 꼭지점이 뾰족한 화살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하게 다르죠 이런 방식으로 점 편집을 활용한 화살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색상도 바꿔볼게요 채우기 이런 색상 채워주실 거고요 지금부터는 도형의 테두리에 선을 넣어줄 건데요 선의 색상은 흰색 그리고 너비를 좀 넓게 크게 해줄게요 한 10pt 정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꼭지점이 둥그스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끝 모양 종류와 연결점 종류라는 것이 있어요 끝 모양과 연결점 종류를 각 원형으로 바꿔주시면 끝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 끝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화살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화살표들을 활용하신다면 이렇게 인포그래픽 형태의 디자인도 만들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차 참고로 이 상태에서 크기를 작게 하면 선의 굵기는 완전히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체를 이미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Ctrl C 눌러주시고요 붙여넣기 하실 때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신다면 작게 했을 때 원래의 비율을 유지한 채로 만들 어주실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하면 방금 전과 같은 느낌 찾아볼 수가 없겠죠 네 번째 화살표는요 바로 자유형 화살표입니다 이 자유형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자유형 도형을 활용해서 여기에 뭔가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는지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연습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선과 여러분들이 만든 화살표가 위치해야 될 장소이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해볼게요 도형,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콕 찌르시고 콕, 콕 마우스로 화살표를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 여기선 넓게 그래서 마지막 꼭지점까지 가면 요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단색 채우기 파란색을 채워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어떤가요? 여기가 뭔가 살짝 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건데 만약에 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좀덜 드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전 편집을 들어가셔서 여기를 더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자, 이런 방식으로 화살표를 자유형 도형을 활용해서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 도형은 바로 재능낭비 3D 화살표입니다 여기 있는 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화살표가 약간 휘어있죠 이 휘어있는 이 화살표를 3D 느낌으로 바꾼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이 있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네모 도형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색상은 선없음 회색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 크게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 크게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 마지막 복사까지 해서 총 다섯 개의 그래프를 만들어 줬고요 색상도 미리미리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도형까지 제일 어둡게 만들어 줬고요 화살표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좀더 작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화살표와 도형을 다 같이 선택을 하셔서 그룹화를 시켜 주실 거예요 Ctrl-G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3D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넣느냐? 도형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효과를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쪽에 3차원 서식이라고 하는 것과 3차원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 주시는 건데 제일 먼저 3차원 서식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깊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 이 깊이가 넓이, 예를 들어서 좀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크기를 한 50으로 미리 해놓을게요 별로 큰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3차원 회전에 들어가셔서 여기 미리 설정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여기서 방향을 내 마음대로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평행이라고 하는 것 등각 왼쪽을 아래로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때요? 각자 모양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원근감이라고 하는 것도 주면 이렇게 모양도 바뀌기도 하고요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3차원 회전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느낌의 그래프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용하면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겠죠?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화살표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준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께 꼭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형식대로 다양하게 해석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